안녕하세요 자반증 주치의 동경안의원신준 원장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식재료는 두부입니다. 두부는 식물성 단백질의 영양 공급원이면서도 부피 대비 열량이 적어 당뇨병 환자, 비만 환자에게도 매우 좋은 음식인데요. 우리 자반증 혈관형 환자분들에게도 상당히 좋은 음식입니다. 한의학적으로 두부는 열을 식혀 노폐물을 제거하기 때문에 자반을 가라앉히는 데 도움이 되고 속을 편하게 해서 기운을 더해주기 때문에 평소 위장이 약한 분들도 비교적 무난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특히 자반증 초기에는 육물 섭취를 평소보다 제한하시는 게 좋은데요. 이때 부족해질 수 있는 단백질을 보충해 주는데도 좋은 역할을 하는 음식이 두부입니다. 단 몸에 좋다고 해서 너무 많이 드시면 오히려 더부룩함을 느낄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하고요. 이럴 땐 무와 함께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두부가 친숙한 재료이니만큼 굉장히 다양하게 응용되는데 그 요리법이 너무 많아서 골라야 할 정도입니다. 오늘은 그중 너무 식상하지 않으면서도 간편하고 맛있는 요리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두부 동그랑땡인데요. 동그랑땡은 보통 돼지고기로 많이 만들지만 오늘은 두부로 만들어볼텐데요. 우선 두부와 미나리, 양파, 버섯, 당근, 애호박 같은 부재료, 그리고 계란, 부침가루, 소금이 필요합니다. 먼저 두부 한모 정도를 면, 보자기 등을 이용해서 물기를 꼭 짜주시고 소금으로 살짝 밑간을 해주신 다음에 미나리나 당근 등의 부재료를 취향껏 넣어주시고 계란 한 개를 잘 풀어서 섞은 뒤 부침가루를 두세 숟가락 넣어서 섞어주시면 됩니다. 이 반죽을 먹기 좋게 잘 빚어서 모양을 내준 다음에 기름을 두른 후라이팬에 중불에서 노릇노릇 구워주시면 완성입니다. <웃음> 두부만 있으면 심심할 수도 있지만 버섯이나 미나리 등으로 식감과 향까지 가미된 동그랑땡은 건강식 같지 않게 맛있고 반찬으로도 좋습니다. 영양 만점에 맛도 좋은 두부, 자반증에도 좋은 두부, 오늘은 두부 요리 어떠신가요? 다만 환자분의 체질이나 건강 상태에 따라 적정량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드시기 전에는 꼭 자반증 주치의에게 문의해주세요. 이상으로 자반증 집중특화안의원, 동경안의원 신주훈 원장이었습니다.